2018년도는 강호는무리인것 같아. 강어 어떻게 잡는 거요 언제 올라 오, 냐오강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무친구로맞라수가 있냐? 어? 요섯 친구가 뭐라고요? 되는데 가 뭐라고요? 이가 있어? 네가사람이야구가뭐라고맞이으면서 뭐라고요? 안맞췄가 뭐라고요? 이 친구가 뭐라고요? 이 친구가 뭐라고요? 이 친구가 8시 딱 10분에 딱 이따 엄마, 씨, 너 때문에 엄마가 안 엄마, 줏다 앞에 잖아이 새끼야. 니가, 씨발, 알람으로 5으로 맞춰놔갖고. 죄송합니다. 어? 9분이다. 줄었다. <웃음> <웃음> 성공했어요, 저 똥배야. 다안 돼. 죄송합니다. 지 말고, 빨리 와. 빨리 뭔가 나오게 생기지 않았냐, 여기서부터? 으흡 으흡 으흡 으흡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.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미라클이었어. 이 초반이 깔딱고개야이 정도면은 울산바이 좀 힘든데 구간 정도 되지 않을까? 에이, 그, 너도 백팩을 챙겼어야 됐어. 어, 길 따라가, 일단. 여기, 이 옆에, 아, 어, 아니, 아니, 길 따라가. 어, 길 따라가, 길 따라가. 여기서 베이스 캠프 하고 가지고 가서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.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. 어우, 깨 <웃음> 이만지 이거. <웃음> 아좀 쉬어야 되겠어. 안돼 안돼 안돼. Oh my god. 야백주밖 없어. 소주 먹어 소주네. 바다 소주 야잡았어광 어는 어있을까기 아니야, 너첫 광어 잡을때도 거의 끝날 때쯤에잡았었 어. 좀 올라오냐? 오, 강호. 야, 야, 야, 야. 좀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, 내려가. 야, 야, 야. 야, 강 왔다. 야, 강 왔다. 야, 저기 로로 쳐. 이 위로. 위로. 위로 이 어, 야, 야, 야. 야 이거. 야, 위로. 위로. 올려, 올려. 올려. 올려. 올려. 솔직히 됐네. 우. 야, 야. 이 때로, 거기 거기 거기 니 그, 네, 네, 발이 뒤로. 좀 풀러, 풀러. 풀러. 네 다리 뒤로. 네 다리, 네, 다리, 네, 다리, 네, 다리, 네, 다리 네. 뒤로. 네, 다리 뒤로. 네. 다리. 네, 다리 뒤로. <웃음> 야, 거기 네 아니 아니 아니 저네거 풀러 그그 그거, 그거 뭐야 저 풀러 풀러 풀러, 풀러? 어니 네, 다리 들이 풀러 네 포세 없지 지금 너 여기 여기 뭐저안 이거 발발아래로떨것떨것 떨어 어 그래서 네가 뭐어 잠깐만 근데 나 드론 드론 내가 탈이네 역시 야음악과 낚시는 뭐 매라 <웃음> <배라>. 매라 <웃음> 오오 오파카파 역시 럭카 야씨 말고 낚싯대로 들어봐 <웃음> 아, 미안해 지금 경황이 없대 떨구지 말고 떨더 끝이다 오케이 오오 첫 강어 어 어, <웃음> 어떻게, <해봐>. 좋았냐? <웃음> 짜릿하네. 다섯 낚시하지. 우리 또, 어? 우리 조사들은, 어? 말안 나오냐? <웃음> <웃음> 그걸로도 이러면 잘 나가. 아우, 잘 나가지. 아니, 그리고 워낙 던지는 사람이 잘 잡으니까. 뭐, 너도 방금 다잘 알겠지만. 은 이번 <웃음> 너 아까 나다 찍었다. 너내 잡았을 때부터 내려와서 이걸래 나한테 이랬냐? 나한테 존나 무섭잖아. 존나존 존나 했잖아. 존나기면 뭐. 좋네 진짜. 아니 저 광대가 안 내려가지고. <웃음> 좋겠다. 신나겠다. 아... 오늘을 잊지 못하겠어.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. <웃음> 어? 아 그런 여유 하지 말라고. 질투하고 부러워하라고. 좋겠다. 아, 어, 좋다어이 새끼. 크으, 광어도 잡아오고. 출세했네! 야, 광어 잡으면 <웃음> 끝 아니냐, 사실? 아. 그것도 특히 뭐냐면은, 올해 광어가 안 잡혀. 차가장 출세했네. 어? 광어가 안 잡히는데, 누가 잡았어? 나 잡았잖아. 너 올해 광어 잡았어? 나 잡았어. 작년엔 많이 나왔거든. 아이아 아, 정훈이 비쌍하네 기분 좋은데 모르잖아 너는 이 기분을 까먹었더라니 그러니까. 까먹었네 그 기분 저 어, 아까 배탄 사람들 다못 잡고 있어 지금 왜? 올해는 광어가 안 나오니까 근데 누가 잡아? 내가 잡거든 누구? 최, 최조사가 어? 최조사님이 어, 최프로라 불러도돼이정도면 풀어져. 이사실그어한번 들어온 거구나. <웃음>